야, 율드댕지렸다 민골. 드끼기구야겠다잠좀 깨가지고. 레드구구아야야 힘이 야두를변화시키제아야 제보야. 제보야. 제보역제보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진짜. 데리 나와서 룰루 가지고 한 거야. 스위트도 나왔어, 근데. 어? 야 율드댕, 지렸다. <웃음> 나이스, 바우파이. 아, 이 소자, 카탈리스크다오면 잡을 수 없다. 나이스. 마이스이 나이스. 네번만나서스번나이면 잡을 수가 없다 나이나이나나이나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나 데미지진 않아, 매번. 원래 비드 때면 잘 안지거든. 아, 어, 스위치 한 번. 한번더 갈지도? 빼야되겠다. 어차피 나도 원컴 갈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이 식기들이 미쳤나 이거 아빠 붙은? 아마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놓으면 확실하게 먹기네. 못못가겠다 <웃음> 아, 대리 재리, 대리다. 음, 받쳐 봐. 이새 하나로 묶어 드는 바로 의. 야, 로 이제 라이즈 절대 못 잡아. 음. 내가 제드 해 봐서 진짜 제드가 음. 이거 나오잖아? 답이 없어. 아, 트위치다, 이거, 백퍼센트. 아, 잡는 건데. 전령을 못 가라, 이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안 죽자. 제대로 필살기 다 썼는데. 씨발뒤졌다개 어. <웃음> <웃음> 없네. 잘한다. 제조싸기네 <웃음> <웃음> <웃음> 아... 미안해! 못 도와줘! 야미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oh, 저조싸기야 쟤들 <웃음> 야 이거 갔다 와면 나 삼코 얼심 가야겠다 야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왜 쎄냐? 오! 오! 현맹! 아 됐어 뭐야? 도와줘야 되 와... 야 이거 개사기다 소 살았어? 와, 여유있어. 왕해는 뭐 이게, 어, 이게 한타가 이렇게 돼? 가르마 개오바다. 왕의 미덕 개오바 같은데, 땜이 발언칠래좀 부족할 것 같아. 형, 땡가? 와우 오이가 없네 어떻게 해야 이길까? 우리가 딜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공범이 일단 안 나와 아니 광해의 미덕이 말도 안 되는 편이야야치트치 나이스야 가자 가자 세로야 가자 세조 이동. 이거 뚫어야 될것 같아. 이제 라바돈 조냐가면 아, 될것 같아. 네, 미드 에다 있다. 제도 어디 있어? 모르겠어. 제도 아마 음, 여기 뭐, 있을 거야. 암살자. 알 그만. 이거 뭐지? 아, 안죽는데두엘 <웃음> 둘이 없을걸? 이제 2명 쓰지 않았네 이제 제드가 할거 없어 뭐 탈진 언제 다나 150초 그냥 괄 칠래? 사실 치려고 데려온 거긴 해운 봐야 돼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독일 테이스도. 히르이데 우리 까랑 히 돼. 우리 바론이이래안안 돼. 우리 욕먹어야 돼. 야, 칠래? 야, 칠래? 야리용모치 야, 돼. 히다단데 우리 용모다 돼. 히르단데 돼. 히르 보자 싸움, 싸움, 싸움, 싸움. 아, 너에게 다키를. 와, 벨베스. <웃음> 벨베스 뭐야? <웃음> <웃음> 바텀? 야, 세로야 바텀. 나 바텀 갈게. 응. <웃음> 가자, 가자! 오, 진가 어, 나. 오, 형나레콜어 어, 나. 나, 레콜로. 어콜나 끝났어 레콜로. 레콜로. 레콜로. 레콜로. 레콜로. 레콜로. 레콜로. 레어로 레콜로. 끝 끝났어, 끝났어 주지! 끝났지 끝났지요 다행이다 뭐야 나? 저기 뭐야? 세로야 내 라이즈 어땠어? 아 라이즈도 개좋은데? 아 진짜 제드.. 제드.. 어? 제대할 바에 라이즈 한다니까 이제? <목소리>